계란을 몇 개를 팔려고? 10개. 응. 몇 개를 해야지. 저게 그 간장 게장 양념으로 이게 뭐냐, 계란 장아찌를 담아서 밥 비벼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계속 그걸 해서 먹네요. 그 흰자가 너무 많이 나와. 그러니 이제 계란말이 해 먹어야지. 흰자. 터지면 안 돼. 한 번에 o i n g t 버릴 뻔했네. a 어. 흰자 <웃음> 어? 많은거 봐. 세상에. o 일이야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딱 맞네. 한장 게장 이거 국물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조금만 이렇게 담가 놓으면 돼. 여기만. 이거는 깻잎 장아찌. 한장 게장으로 깻잎 장아찌. 이 깻잎 깻잎 사이에 넣을 거는 이렇게 좀 당근을 얇게 썰어야 되겠더라고. 엄청 얇지? 응. 음. 당파도 얇게. 중간에 한번 이렇게 좀 잘라줬어요 좀 잘게 조사야겠다 이제 50개 깻잎 50개 젤라 그런 물량인데 양인데 다 될려나 모르겠네 마늘 다음에 참기름 좀 넣어야 돼. 그래야지 맛있어. 양념 다 됐어. 그냥 이걸로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지? 응. 깻잎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쳤어요 이게 50개 야 깻잎. 50개. 한 장씩. 이게 한 장씩 재야지더 맛있더라고. 한 장씩 먹을때마다 양념이 보이니까 재면 끝이야 계란은 그냥 저렇게 끝난건가? 음, 아니 이제 하루 있다가 음. 또 양념해야지 계란도 계란도? 음. 마지막 마지막 그 남네 양념이 음. 밥 비벼먹어야겠네 아니야 더 잘거야 더해? 음, 깻잎 더 구여다가 음. 더 마저 재야지 이게 재다가 너무 조금이면 양념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없거든 그래서 좀 넉넉하게 했더니 남네 숨죽으면 숨죽으면 조그매져 하루 하루 있다가 저기 계란 노린자하고 먹어야 되니까 냉장보관 하루 한잘 됐지? 음. 음. 이렇게 넣고 이거는 계란이 이제 이게 장졌어 음. 이게 저 계란 장아찌야. <웃음> 계란 장아찌. 음. 파를 좀 넣고 다진 홍고추. 넣고 다넣자와 깨맛이 돼버렸네. 걔는 많이 먹어서 좋은 거야 비싸서 못 먹어서 그런지. 채널 이름을 깨보여서로 바꿔야겠어. <웃음> 참기름.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 랑에 떠서 비비 밥에다 비비면 맛있지. 그리고 또뭐 하게요? 음, 게를 하나 닦아야지. 게 등딱지 비비게? 음, 등딱지랑 섞어서 비벼야 되거든. 이거는못 먹는 거야. 음. 밥에다가 이게 밥 이렇게 있으면, 어? 응? 음. 계란 도린자를 하나 딱 떠갖고 간장도 조금 넣고 살살 비벼. 음. 이렇게 하고 계란 등딱 이제 계란이라니까 게, 이게 게 등딱지가 좀 적은 게 유감이야. 좀 크면은 여기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. 게는 음. 잡아먹혀서 유감이야. <웃음>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비벼 이러면 뭐? 아주 밥한 그릇 금방 없어져버려 그러지 응.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음 드셔? 깻잎에서? 깻잎, 깻잎을 그냥 찬 응?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응? 음, 얼마나 맛있겠어 나 먹을까 이거? 음 드세요. 먹을까? 음 맛있어? 너도 하나 줄까? 나? 음안 주지 마. 왜? 네. 좀 짜면은 음 짜진 않는데 간장이 많이 들어서 짜면 좀 밥을 좀더 넉넉히 비벼갖고. 너 이거가 안 짜, 맛있게 안 짜, 됐어. 맛있어, 엄청 맛있어. 아 진짜 맛있어. 음일대1 해서 뭐 짜다고 하시는 음. 분들 왜 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. 음, 다른 건안 짜인데. 다른 한 게장집에서 어, 다 간장 차이 이라는데. 인가? 간장 차이 때문에 그런가? 왜 그러지? 뭘 이제 막 양파랑 사과랑 마, 음. 파랑 이렇게 많이 넣어야지 그런 것들이 끓이면서 짠물을 짠기를 빨아먹는 거야 음. 그게 그리고 또 게에다 부으면 게에서 또 짠물이 그치. 또 게가 빨아먹으니까 딱 맞지 밥 먹기가 음. 음. 이렇게 해서 맛있게 음, 간장 게장 그 국물 버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하나도 안 짜요 간이 맞아요. 싱거우면은요, 개닭 맛이 없어요. 아시겠죠? 네. <웃음> <웃음> 먹어 이거 요 이건 여차피 내가 먹어야 되겠네. 드셔야지. 음. 그럼 배불러서. 음. <웃음> 아, 저 이렇게 먹어 딱딱 맛있지. 반찬 다른 게 필요 없어. 음. 음, 음 맛있다. 음.